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길거리를 다녀보면 미용실들이 굉장히 많죠 미용실이 많은 만큼 나에게 맞는 미용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미용실을 다니다 보면 이 선생님 말다르고저 선생님 말다르고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하여 올바른 머리 감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들이 일찍 자야 키 큰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호르몬 분비되는 시간이 저녁 11시에서 새벽 2시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머리를 감고 두피가 깨끗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게 두발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감는 습관만 있고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잔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주세요. 혹시라도 말리지 않고 주무신다면 아침에 감는 게더 낫습니다. 두피는 모발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자연건조가 되는 것이 아닌 비온 뒤에 눅눅한 땅과 똑같습니다. 습해지면 그만큼 비듬균들이 좋아하는 습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 60도 이상이 넘지 않는 바람으로 두피를 건조시키고 주무셔야 된답니다 요즘 시대에 탈모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만큼 미세하게 온도 조절이 되고 있는 드라이기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드라이기 한대 정도 구매해서 두피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샴푸로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샴푸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머리 감는 습관은 매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올바른 샴푸 습관입니다. 이것은 탈모 예방의 기초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한 번씩 고객님들께서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좋아해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아요 라고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두피를 자극시키고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오히려 각질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로 감게 되면 모발이 많이 엉키고 두피에 남아있는 먼지와 노폐물 제거가 어렵답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설거지를 하실 때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 정확하게 씻겨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식기세척기랑은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샴푸를 하기에 앞서 먼저 미온수로 두피를 충분히 헹궈주시고 샴푸를 짜서 바로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닌 샴푸를 손바닥에 짜서 충분히 거품을 내신 뒤에 샴푸를 하셔야 됩니다. 샴푸의 계면활성제 성분은 1차적으로 손바닥에서 거품을 내주셔야지 두피와 모발에 마찰을 최소화 시켜서 손상도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샴푸를 하실 때도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닌 손마디 끝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샴푸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샴푸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자극을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천천히 롤링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샴푸를 해주시면 되세요. 긴머리 고객님들 꼭 주목해주세요. 제가 긴머리 고객님들께 매일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잘못된 샴푸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샴푸의 목적은 두피에 쌓인 노폐물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샴푸 하실 때 두피는 물론이고 모발까지 샴푸를 빨래 빨듯이 깨끗하게 세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욕탕을 가면 그런 상황을 항상 목격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왜 모발을 샴푸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샴푸의 목적은 세척입니다 하지만 모발은 보호가 되어야 되죠 두피는 피지선에서 나오는 유분기와 먼지들을 세척하기 위해서 꼭 샴푸를 해야되지만 모발은 모발 자체에서 유분기가 발생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모발에 다른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샴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어서 모발이 더러울까봐 먼지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모발에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함이 동반되면서 정전기가 많이 생기고 손상도만 얻을 뿐입니다 미용실에서 꼭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해야지만 손상도가 생기는게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손상도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용도의 목적에 맞게끔 두피는 샴푸, 모발은 린스나 트리트먼트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녁에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자느니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머리를 말리는 과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거나 머리를 묶는다거나 수건을 감싸 올려 오랜 시간 방치하는 습관으로 인해 박테리아 증식이 쉽고 심한 경우 염증을 유발시킨답니다. 또한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강하게 비빈다거나 마찰을 주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물에 젖은 모발은 늘어나 있는 상태 모발 겉을 둘러싸고 있는 큐티클이 살짝 열려있기 때문에 마찰을 주게 되면 큐티클이 손상도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특히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건조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테리아균들은 습하고 높은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두피를 덜 말린 상태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건조되는 과정에서 먼지와 뒤엉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젖은 모발의 물기를 제거해야지만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손상도를 줄 수가 있답니다 샴푸를 하시고 난뒤 마른 수건으로 두피 위주로 잘 닦아주시고 모발은 물기를 흡수시켜준다는 식으로 마찰을 주지 않고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실 때도 약한 바람으로 두피 위주로 꼼꼼하게 말려주시고 그 다음 모발 위주로 향하게끔 두피에서 모발 방향으로 드라이기 방향을 말려주시면 되세요. 긴머리 고객님들 중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실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고개를 숙여서 빨리 말리신다고 드라이기로 막 말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발에서 두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마르는 것이 아닌 모발만 손상도가 올라가면서 두피는 두피대로 자극이 가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미용실도 자주 가지 않고 고데기도 안하는 모발인데 미용실만 가면 미용사분들이 모발이 많이 상해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머리카락은 내가 느껴지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도를 탓하는 미용사를 의심할 뿐입니다. 그래도 미용사분이 의심이 된다면 거울을 보시고 모발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부시시하거나 정전기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지 잘 엉키지는 않는지 그게 바로 모발이 아프다고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랍니다. 미용사들이 봤을 때는 손상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가장 기본적인 습관을 올바르게 잡아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머리를 미용실에 요구를 할 수가 있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잘못된 샴푸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습관을 바로 잡아주셔서 건강하고 예쁜 머릿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